가끔씩 좀비가 닭 타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한 팬이가 화로랑 닭의 사이즈가 딱 맞다고 화로에 넣었어 닭을. 아까 그러니까 내가 왠지 닭이 있었던 걸로 기억했단 말이지 닭이 없는 거야. 내가 닭만 있으면 호박 파이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. 아 간장 치킨 그 친구 말하생고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든 닭을 한 마리 구해 오렴. 싫어. <웃음> 저래한 편이지. 한 편이 한 번만 더 만나면 명치를 꽂아주겠어. 딱 찾는 중. 자꾸 <웃음> <웃음> 폭력으로 하려 고 그러세요. 어, 폭력으로 해야 말을 들으냐? <웃음> 그냥 입만 나불되면 네가 말을 안 듣잖아. <웃음> 어, 행동으로 나가야지 말을 아, 들으니까. 어, 야 안돼. 우와 우와 우와. 오 용알 빠져서 죽을 뻔했어. <웃음> 와 그랬으면은 이제. 어 미친 수현이 얼굴은 언제 오징어 빨판이 되었대? 브라질 대통령 살인마 금비? 뭐야 이거 아 그거 우리 랩 가사야 건드리지마 실비, 비둘비, 뿜비, 산송비? 아 그거 제, 나와. 아, 제 컬렉션이에요 건들지마요 This is rhyme 그거 창작해냈는데 오래 걸렸어 그니까요 그니까 아니 저딴 걸 창작하는데 오래 걸리기까지 했다고? 와 이거 남의 아, 창작물 이렇게 무시한다고? 와. 아니 근데 창작지 하루 종일 울면서 했는데 저거 하려고. 야, 창작물을 남의 이름 갖다가 하면서 그거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공비 <목소리> 본인이세요? <목소리> <목소리> 너 이리와. 오마주로 가는 거거든. 아니 물어봤잖아. 아니라고 하면 되지. 아니. 왜 하면 되잖아. 여기 그 어디에도 연비란 이름이 없어. 그러니까. 맞아. 앨버. <목소리> 실비, 두비 꿍비. 수령수령. 어어어 신신. 혹시 다이아몬드 있어? 나 없어 없어 어? 그러면 t 민 i 민비 i 비 l 한테 있을 수도 있어. s u r f a c e Good day. 민 i m i n Limin, s i 어 I'm paying a penny, a b e t t 파니 than a 수 e n n y b 수 t the l a 나왜 아, 근데 누구 훔쳐갔어 상자에 넣어놨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놀고 놀아. 돌고 놀아 아니 내 상자에 올려놨는데 누구 가져가서 다이아몬드 범인 찾아야 돼 하하하하 <웃음> 이거 배를 다 갈라봐서 몸에 나온 사람 잡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설마 원래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우리 어제 잡은 보스 몹으로 인해서 아이템이 날아간 건 아니겠지? 설마 <웃음> 터져서? <웃음> 수영수영야 오지 안돼 집 안으로 들어와봐 수령 수령 아, 이거 이 위에 봐 수령 수령 아, 여기 다이아도 있었어 그거 그거 진짜 딱 하나 하나 있을 거야 벨 갈라 내, 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아 그만 좀 숨겨봐 아니 근데 그거는 니들 거 아니었어 진짜 얘 혼자... 초반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말야 이거 언제부터 숨겨놨냐 얘는 또 이거는 많이... 진짜 생초반때 있던 거였어 아주 잘 발견했어 <웃음> 그러면 이 다이아 내가 하나 써도 돼? 그거 아니, 되는데 일단 한팽군 왜 그러십니까? 어저 범인에 대한 가사를 또 쓰도록 하게 <웃음> 아니 이거 무슨 야이 정도면 연비언니가 뮤즈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 하필 될게 없어가지고 저런데 뮤지야 장르가 그냥 연비 <웃음> 훔치집이 <비. 웃음> 대장장이 작업돼 일단 나무가 4개 필요합니다 나무 그 4개가 얘 있습니다 철두개였나철두개 철 어, 철 2개. 박사님 모르시는 겁니까 박사님?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<웃음> 다알려 주십시오, 박사님. 제가 일단... 집중을 시켜놨지 않습니까, 박사님? <웃음> 나무 판자를 작업대 모양으로 두고 위에 철두 개를 딱 올려주면 된다는 캐스보이. 캐스봉. <웃음> <개수봉. 웃음> 됐습니다, 박사님. 음, 설치 진행시켜. 설치를 했습니다, 박사님. 그럼 개스봉이 박님 이러면 용암에 던져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사님 강화! 강화시켜! 제발 강화시켜! <웃음> 흐름이 그렇습니다 박사님 <웃음> 이놈의 약속에 코미디 빅리그 마. 보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박사님 지금 네덜라이트는 안산다고 그렇다 쳐도 다이아 한 개밖에 안 남아서 계속 이러지마 <웃음> 박사... <웃음> 박사님 안 <돼! 웃음> 흐름이 원래 그런데 됐다! 돌을 넘은 전염 유, 크로스 더 라인 <웃음> 야 이러면은 두 번이야. 앞으로 두 번이면은 근데 막대기가 없잖아. 블레이즈 막대기. 그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? 어디 숨겨놓은 거야 이거? 지옥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데. 가야 되는데. 가야 되는데? 왜못 가게 해놓은 거란 말인가? 이게 확실히 지옥 문을 스폰 지역 가운데에다 한번 설치해봐. 설마 이 안에 상자 있나? 용암 안에? 아 진짜 설마? 갔다가 갔다가 어우씨 깜짝이야. 없어아 뭐야 기대했는데 은근히 이 결정을 해야 될게 하늘 지옥 섬에서 할까 아니면은 1층에다 할까. 지옥 섬. 나는 여기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지옥 섬. 나도 지옥 섬에서 하라고 저기다 만들어 놓은 거 같은데. 야, 여기서 해보자. 여기 별게 없었다는 건 여기서 지옥을 가야 한다. 상자 너는? 하나는 있었어. 거기 뭐 들어있었어요? 기억이 안 나네 옛날이라 기억이 아... 나지 않습니다 음. 라이터 있는 사람 나있어 오케이. 역시 <웃음> 아좀 밀지마 밀지마 밀지마 밀지 마, 참아 마, 마,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참아 연비야 참아 연비야 참아 연비야 참아 야, 역시 어 열렸다 열리긴 원래 열렸어 열리긴 열렸어 아, 그래? 원래 제발 들어가서라안 가죠. 간다. 어, 응, 간다. 이 세계로. 간다. <웃음> 갔다. 이 제가 세계로. 제가 보내 버렸습니다. 여봐 봐. <웃음> 까비. 안 돼? 까비. 지금 중앙을 안 받고 있어요. 아까워요. 거기 있어 봐. 여러분 있는 화살 다줘 보세요. 내가 가서 보급해 주고 내려올게. 오케이. 한패나 여기다가 딱 박아 봐. 그렇지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 다시. 여기 맞춰봐. 다시, 여러 발오케게 어. 케이오케 그렇지. 오케이. 다시 막을... <웃음> 아. 어. 이고케이이야케미이오저 어, 어, 사과 맞아오 어, 어이구 미안 야야야야야 물을 뿌면 어떡해 어? 안녕 우리... 아, 저... <웃음> 야, <웃음> 싸우지마 여기서 <웃음> 내가 맞출게 싸우지마 내가 맞출게 위에 다락문을 설치해 놓고 음. 다락문 위로 화살을 쏴요 <웃음> 어. 그 다음에 30블럭보다 먼 거리에 그 화살을 쏜 사람이 위치하고 음. 그 사람이 발판을 밟으면 다락문이 열리면서 관역 가운데에 화살이 꽂히겠죠? <웃음> 그러면 그 플레이어가 쏜 화살이 3 0블록보다먼 위치에서 꽂혔으니까 일단 발전 과제 조건은 완성이 근데 근데 중계기가 없어서 중계기를 만들어야 돼요. 됐다! 나이스! 오.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걸그 지경을 했단 말이야? 그러면 은 문제는 이제 막대기야, 맞지? 그치. 그럼 막대기는 잠시만 기다려봐. 내가 이거 서버 설정 좀 확인해보고 올게. All o 더트 e t h e r true야. All o 더 e t h e r 켜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다 켜있어요. 서버에서 못갈 이유가 없어. 이거는 명령어로 막았음이 틀림없어. 맵에서 의도적으로. 그렇다면 막대기는 맵 어딘가에 있다. 아잇, 아잇. 아, 나와요. 한패 노려야 되니까. 야 지금, 지금 내 왼손에다가 지금 화살 박았잖아 네. 근데 저 떨어져 죽어서 황금사가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주실래요? 뭐? 얘들아 저기 원피스 있단다 그러면은 맵 어딘가에 분명히 막대기가 숨겨져있단 얘긴데 가장 똑똑하다는 한펜군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어떤 일로 찾아오셨죠? 네더에 못 건너가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네더로 건너가기 위해 몇 개가 필요한가요? 진주가 와. 진주가요? 와... <웃음> 진짜 와... 뭔소리라고있거야 진주가요? <웃음> 나가라? <웃음> 제가 마크 오랜만이라서요 <웃음> 안되겠다 내가 지옥 가는 길 뚫습니다 인티 슈퍼채팅 5원 감사합니다 할거 하고 계십시오 제곡 부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 저거 오늘 하나 묻는 거 아니야? 한 팬이 오늘 방송 참여 안 한다는데? <웃음> 쟤나 롤 들어와라. 어? <웃음> 근데 누가 빼돌린 거아니야 이거? 안패나 <웃음> 미안한데 그건 좀 아닌 거 같아. 뜬다? <웃음> <웃음> 잘 보인다. 아이씨. 오, 찾다 아, <웃음> 아 장난입니다. <웃음> <장난감입니다>. 장난입니다. <웃음> 어, 진짜 어떻게 저렇게 뻔하지? <웃음> 입에 침이라도 발라 주면 안 돼? <웃음> 중국에 찾아낸대. <웃음> 고맙다. 고마워. 물 들어오시자요. 어 고맙다 아주. 그 어? 우리가 좀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아 깜짝이야 저거 아니지? 아 시에나. 아니 발전 과제 달성돼서 열렸다길래 한편에서 오 한편이랑 아. IQ가 비슷해졌나 보네. 선 넘네. <웃음> 아 완편이 뭐 자기 욕하는 대도 좋다고 웃잖아. 어? 여기 상자뭐 들어있는데? <웃음> 그만하라고 그만해 알겠으니까 뭐직장이 <웃음> 해라 알겠으니까 그만하라고 <웃음> <근데> 직장에도 음나 아 <웃음> 어, 언제까지 연기할 건데 어? 그러다가 나무 주연상 받겠어 그냥 백상대상 받겠어 한 배나 네 엔더맨 알좀 꺼내봐 뭐야 뭐 꺼내라고요 엔더맨 알도 꺼내라고요? 그걸 들었으면 그냥 꺼내 말을 지금, 지금 블레이즈 t 대기도 꺼내는데 엔더 진주도 꺼내시겠 o u c h i n g to the connection. And t 내 잘못이다 <웃음> 형알 꺼냈어요 말이 a n I end t 데요형알 꺼냈어요 <웃음> 형알 잘 있어. <웃음> 두개 꺼냈겠네. 뭔 소리야? 어? 포화속을 어떻게 달성했지? 아, 상자에 넣 놨지? <웃음> 진짜 찾아 찾았나 봐요. <웃음> 어? 어? 발견했나 봐. 와, 발견을 했구나. 대단해. 아, 잘했다 우와, <웃음> 진짜 대단하다. 나이스 나이스. 아, <웃음> <웃음> 헤헤 이러고 있네. 받아주지 어, 말라고. 어? <웃음> 연비야. 네? 넌 연기하지마라 <웃음> 님보다 나았거든요? 아, 한편이가 연기 훨씬 잘하네 <웃음> 연기를 이거 자주 해야돼 조언한다 조언해 연기를 <웃음> 방금, 자주 해야돼요 방금 진심으로 조금 기분 상했어 <웃음> <웃음> 얘들아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서 바로바로 해치를 준비하자요? 하자 어, 하자야 하자야 하자야, 하자야. 하자야. 어? 알았다 야 아 렉이였어 지금이야! 어 아직 아니네? <웃음> 아월드보더 어? 아, 바깥이야 어? 어! 야, 야 들어가지마! 월드보더 바깥이라고? 네, 네 들어갔더니 월드보더 바깥인데? 아니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깨라고 아무래도 안되겠다 야 이거 근데 위더가 끝이었나봐 음, 그런가 봐. 그러면, 케빈님, 아 이렇게 합시다. 응? 이런 아, 걸 뭐. 찾았어요. 와! 여러분! 야, 이렇게 해서, 북티브 정말, 성대한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. 음... 마지막으로. 아. <웃음> 마지막으로는 한 팬이에게 이 가사집을 넘겨주면서 이제 라인 모음집으로 지금 요 포인트가 바깥이란 얘기거든. 근데 이게 가까우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심지어 멀어 영역이랑 지옥에서도 보더 바뀌어서 아예 못 들어갔나봐. 아 지옥 쪽 포탈이 생성이 안된 거구나 그러면. 어 지옥 쪽 포탈이 생성이 안 음. 돼서. 야. 그냥 맵? 그냐? 어? 맵에서 엔딩 노래 나오네 엔더 포탈 연니까? 어 그러네 와야 근데 마지막, 너 완벽해. 진짜 어. 청룡 예술 대상 받아라 <웃음> 연기 너무 잘하네 <웃음> 어 이렇게 해서 북티브 끝났네 아 정말 수고 지금까지,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지금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노래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모여셔 가지고 저희 사진이나 하나 찍읍시다 TNT 터트려도 돼요 사진 찍고 고생한 게 너무 화가 나는걸? 딴딴, 딴딴. 오오! 오오! 우후! 깔끔 노래가 사라졌어 <웃음>